아레크라 고원을 가기 위해서는 에스타바니아에 가서 서문광장을 먼저 가줍니다 저쪽에서 스타트하면 은 바로 옆에인 아레크라 고원으 가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고원 입구로 찍어두고 스타트하셔도 됩니다 도착하시게 되면 은 포탈 기준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뒤로 도시면 은 바로 보물상자가 있고요 가시를 점프해서 가야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번 시도를 해봤는데 어, 그 결과 우다닥 타고 이렇게 점프하는게 좀더 편했습니다 두 번만에 왔죠? 자, 자 혹시 저 옆에 있는 수상한 풀 저거 약간 갓겜에 모코코 따라한거 같은데 혹시 저거 사용처 아시는 분은 댓글에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자 먹고나서 내려온 다음에 자 다음 포탈 가기 전에 그포인트가 있거든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아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 끝에 있죠? 왼쪽을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지역은 공적단 본부로 이동합니다 자 여기 본부에 도착하시게 되면은 요런 기계 같은 건물이 있고요 기계 건물 같은 게 있고 요 계단 올라오시면은 바로 보입니다 저기 있죠? 뷰포인트? 계단과 계단 사이에 있고요 어, 그냥 못 보고 재단 칠수 있기 때문에 어, 계단 올라온 뒤에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물 상자가 가장 가까운 데 있었어요 바로 한칸더 올라가면 왼쪽에 보이죠? 여기 난간 밑에 있습니다 뷰포인트를 획득하고 올라오는 길목에 바로 보이니까 쉽게 차릴 수 있을 거예요 크리티컬 올라가는 능력치라를 가지고 있네요 자그 다음 뷰포인트가 자 지도상으로는 가늘천지대 저쪽에서 오는게 빨라 보이지만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출발을 하셔도 됩니다 거리가 생각보다 안멀더라고요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어 그냥 가다가 뷰포인트 하나 챙기시면 되겠네요 아니 어? 업적이 이제 나오네 자, 뷰포인트를 어느새 다 얻었구요 온천지대까지 한번 뷰포인트 보상은 어, 에너지 드링크 한개 다음지역은 간열천지대 가셔가지고 마지막 보물상자 얻을 수 있거든요 왼쪽에 올라오는 길여기 있습니다 포탈 기준에서 바로 정면에 올라가는 길이 보이고요 보물상자가 안보여서 채널 이동했구요 자, 바로 이렇게 보이죠? 마지막 보물상자. 특산품까지 이렇게 세트로 들어오게 되네요. 자, 보물상자 보상은, 어, 아로마 플렉팅 한 개. 다음은 특산품으로는, 아, 아쉽게도 전투력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지역인 바람의 효곡은, 공적당 캠프 여기서 바로 스타트할 수 있습니다. 미니맵에 5시지역으로 바로 이렇게 클릭하고 이동해줍니다. 생각보다 먼 거리가 아니고요. 도착하시게 되면 은 이렇게 구석진 곳으로 오는데 저 뒤에 캠프 같은 거 보이시죠? 저기에 보물상자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전 맵에 있었던 그 가시 뛰어넘는 게 있고요. 여기가 생각보다 좀 올라가는 걸 고생을 좀 했어요. 이게 점프가 좀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번 삽질 끝에 알아낸 방법이 가운데, 저 밧줄 있는 부분, 밧줄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연속 점프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올라와서는 이제 네 번째 올라갈 때 왼쪽, 왼쪽 기준으로 가시면은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부터는 레벨 45부터 얻을 수있고요 전투력 측정은 이제 메뉴에 모험 기록에서 적혀있는 이 전투력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상자 얻은 뒤에 이렇게 내려오시고. 다음은 지도를 열고 버려진 망도로 이동합니다. <웃음> 포탈 기준 바로 뒤에 뷰 포인트가 있구요. 아마 여기 위치가 여기 가시 절벽 여길 거에요. 저희 뷰 포인트를 얻은 뒤에 바로 밑으로 가시면 또뷰 포인트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거리가 멀지 않고요. 미니맵잘 봐주세요. 바로 있죠? 여기 위치는 아무래도 모래서 빈 선착장 여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 개의 위치 바뀔 수도 있고요. 다음 보물상자 위치가 지도상으로는 지금 저 가운데 있거든요. 저 모서리 쪽으로 이동해줍니다. 자 여기 도착하시게 되면 은또 점프해서 넘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탈 것을 타고 점프하시면 은좀더 쉽게 갈수 있고요. 자 1단계는 좀 오기 쉽고 가운데는 저렇게 벽 쪽으로 점프하시면은 안 빠지고 잘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서도 끝에서 안쪽으로 점프하시면은 안전하게 갈수 있습니다 여기 보물상자는 여기 나무판자 위에 상자 요걸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 내려오셔서 다음에 갈 지역은 드림파크 입구 저기 있는 포탈로 이동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포탈 기준에서 저기 왼쪽 끝에 한 10시 방향 쪽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대충 들어오는 입구인데 여 입구에서 저기 나무 올라타는 길이 있거든요. 저길 타고 쭉 가시면은 보물 상자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보물 상자죠. 자 이제 남은 마지막 빛 포인트는 아까 포탈 기준에서 필드보스 쪽으로 가줍니다 필드보스 위치에서 12시 방향으로 가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기 언덕 쪽에서 저기 드림파크 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이 있고요 자 이렇게 아리크라 구원과 바람의 협곡 모든 뷰포인트와 보물상자 위치를 알려드렸습니다 바람의 협곡은 레벨 45부터 획득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어 지금 제가 랩도 납고 해서 이렇게 위치만 알려드렸습니다